유리함수는 찾아야 될 정보들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점근선 기억해? 네, 네. 이 점근선에서 모든 게 시작돼 이렇게 거지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X점근선 이렇게 가는 걸 아, Y점근선 그 다음에 K값에 의해 무슨 값? K값. K의 값에 의해 K값이 0보다 크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었고요 K값이 0보다 작으면 네.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대칭성이었습니다 무슨 성대칭성 어.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 기울기가 45도짜리인, 정근선을 지나가는 이 직선과 정근선 교점을 지나가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인, 이 직선이 대칭의 네. 축이 될거예요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선대칭으로는 두개 점대칭은 한개 괜찮은? 네. 선대칭 두 개는 Y는 X로 출발하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로 출발합니다 근데 둘다 어디를 지나냐면 바로 여기 대칭의 중심을 지난다 여기는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무엇의 교점? 어. 그럼 저 대칭의 중심 점근선의 교점은 사실 두 개의 직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직선이 지나가고 있지? 네개 네 중에 몇 개만 알면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 네. 음. 자, 일단 점근선을 그럼 구해야 되겠죠 분모 0만 들으신 거였죠 X는 1 그럼 얘가 0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Y는 얼마? 음. 이게 점근선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점근선 어떻게 본다고 하냐면 분모 이거 제가 얘기해 주셨었나요? 보는거 분복 1이죠. x 1. y 점근선은 이렇게 봅니다. x 앞에 계수. 얼마? 2.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누구에 대해 대칭? a,b에 대해 대칭. 그럼 이 a,b가 뭐라는 거야?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은 무엇의 교점?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 1,2가 되는 거라서 1,2. 그럼 얘도 보자. x 점근선 얼마? 분모 0 만들어 2분의 1 y 점근선은 요 앞에 계수의 b 얼마? 2분의 1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2분의 1, 2분의 1예 다시 보세요 잘봐 제발 분모 0 만들어 x 얼마? 2, 2. x 앞에 계수들의 b y 얼마? 2. 마이너스 5예 x 얼마? 2. y는? 2. 2 x 몇? 2. y는? 2. 얘도 그럼 분모 x0 만들어 x정근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y정근선은 x앞에 b 2하고 마이너스 2, 얼마? 2분의, 2.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칭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둘더하아 했으니 마이너스 2분의 3너못 찾지? 정근선은 그죠못 찾지? y정근선 못 찾지? 그치? 한국말 못 알아듣지? 알아듣지마 끝까지 x정근선 분모 뭐 만들어? 0 그럼 X 얼마? 1, 1. Y 점근선 어떻게 보라 그랬어? X 앞에 개수들의 B 2. 분모 얼마야 X 앞에 X의 개수만 읽어! 분모 얼마야? 2. 분자 끝까지 못할 거지? 끝까지 하지마 이학기까지도 하지마 분명히 얘기했어 점근선의 교점은? 1,2 3, 4분면을 지나려면 자, 얘를들 정근선 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뭘 찾자고? 정근성. 그럼 기업번 같은 경우 x정근선 얼마? 네, 네. 분모 네. 0만 네. 들라고 네. y도 0이지 네. 그러면 얘는 x정근선이랑 y정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다 x축, y축이죠. 전부 정근선이 똑같아요. 네. 전부 정근선부터 구해보면 x정근선 분모 0만 들어. 네. y도 0이지. 얘는 X, 0, Y, 0, X, 영, 영. Y, 0. 그럼 X정선, 근 Y정선 근 그려보면 K값만 가면 되잖아. 기억 번은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도 K는 음수니까 얘는 이쪽으로 그려질 거고. 얘도 음수니까 똑같, 여는 양수 있죠. 그럼 3, 4분면 여기를 지나는 그림은 양수인 거지. 기억, 리얼. 얘가 어디를 지나요? 여기 좌표 읽어보세요. x좌표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2분의 1분의 a. 부모 분자 2 곱할게요. 마이너스 2는 2의 a. 너머는 a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k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였습니다 k의 절대값이 얘는 k가 6분의 5입니다 얘는 k가 2예요 얘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7입니다 얘는 k가 마이너스 4예요 절대값이 제일 큰 수겠죠 누구? 자 y는 x p 분의 k 플러스 q가 일반적인 유리함수라 했어 무슨 함수? 저희함역 함수 자, 역함수 만들어 볼게. o y 만 u d 만 w h 만 t d 만 you do? What do y 는 x 축 대칭이니까 x 랑 y 랑자축를칭이니까 X랑 y 랑 자리를 어떻게 t do you do? What do y o x d y p 분의 네. K What do q 는 y-p 분의 k 맞지? 네. k로 나눠주고 이거지 얘 곱해주면 k 분의 y-p는 x-q 분의 1양배 k 곱해주면 y-p는 x-q 분의 k p 넘겨주면 y는 x-q 분의 k 플러스 몇? p 봐봐 이제 하고자 합니다 너희한 역함수 만들라는 건 이런 걸 보라는 거야 뭐가 달라졌나 봐 구조 다 똑같고 얘 x 정근선 얼마야? P 그때 y 얼마야? Q 얘 x 정근선 얼마야? Q y 정근선 얼마야? P K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두고 점근선만 체인지 하는 거야 뭐만 체인지 한다고? 그럼 봐라 이 역함수를 구하래 일단 구하자 구하려면 Y는 X 플러스 1분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1이 뒤에 올 거고 얘는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이게 x 정근선 얼마야? 분모 0 만들어 마이너스 1 근데 y 얼마야? 1, 1. 네. k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그럼 역함수를 만들면 네. y는 이 녀석의 역, x 정근선은 둘이 바뀔 거니까 1 y 정근선은? 마이너스 1. 그럼 x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일 거면 x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3 y 정근선 네. 마이너스 1 얘가 역함수지 그리지 말아요. 현재는. 자 그럼 역함수 이거 만드는 거 귀찮잖아. 그럼 얘 해석 뭐였어 역함수에 5를 넣어 3이 나온다는 말은 원래 함수에 뭘 넣으면 3을 넣으냐. 역함수에 5를 넣어서 3이 나오는데 <웃음> 원래 함수에 또 5를 집어 넣어서 3이 나오면 시대는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원래 함수에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못하겠지만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공부하러 오는 곳인데 끝까지 안 하실 거죠. 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초지일관 본인의 일관성을 유지해줘. 안할 거면 끝까지 하지마. 그럼 끝까지 욕을 쳐먹고3 넣으면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넣으면 5는 3-2분의 a 플러스 3 a는 2입니다 눈척 하지마 안하고 있는 거 알아. 얘도 만들어야겠지 y는 x-1분의 2 놔두고 x-1 넣어주라 그랬어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1 나오면서 2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이걸로 정리하 그럼 얘 얼마? 2 붙고요 나머지는 x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1왜못 따라하는지 얘기해줄까? 본인 손으로 이거 안 해봐서 그래. 본인 손으로 이걸 해본 적이 있어야 뭘 따라오지. 해본 적이 없으니 제가리는 존나게 굴려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는 척하는 거야 보면 어 어떻게 하지? 어 어떻게 하지? 눈깔을들리고 봐라. 되나? 얘는 x 정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y 정근선이 어떻게 되나요? k 값 얼마입니까? 그럼 얘를 역함수를 만들면 x 정근선은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y 전문서 K. K. 값은 K. K. K. K. K. K. K. K. K. K. K. K.